검은 사막을 뒤흔든 역대급 사건 빨코 게이트 운영진의 실수에 실수가 더해져 사건은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처럼 보였죠 그렇기에 아마 그대로 카카오가 손 놓고 있었으면 게임 터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그러면 안 되죠 결국 카카오에서 높은 불이 내려와 직접 사태를 수습하기 시작 루머에 대해 해명하고 현금 거래했던 이들을 미친듯이 찾아내고 처벌하면서 빨코 게이트 사태는 끝나게 됩니다 이미 검은 사막의 이미지는 만신창이가 됐지만 어쨌든 수습됐어요 그리고 그동안 업데이트가 잠시 중단됐던 검은 사막엔 엄청난 속도로 다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전과 마찬가지로 질보단 양으로 승부하네 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던 2017년 10월 대양의 벨이라는 초거대 해양몬스터가 최초로 등장했습니다 지금까진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지역이었던 바다를 활성화할 야심작이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 이거 영 즐길 만한 콘텐츠가 아니었어요 대양의 벨이 워낙 거대한데다 유저도 많이 몰리다 보니 렉이 너무 심했거든요 즉, 최적화가 전혀 안돼 있었던 겁니다 덕분에 대양의 벨은 약 10개월 동안 다시 등장하지 못하게 되죠 그렇기에 유저들은 말했습니다 어라비스 형 이제 하고 싶은 거 그만해 원래 있던 콘텐츠 좀 신경 써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잠수함 패치도 굉장히 자주 이뤄졌는데 공식적인 입장은 이거였어요 작업량이 너무 많다 보니 가끔 뭘 작업했는지 까먹는 경우가 있어서요 뭐... 그럴 수 있죠 업데이트를 너무 빨리 너무 많이 했으니까요 캐릭터 밸런스 수정 같은 중대 사항도 공지 사항에 안 적어놓고 냈다는 게 문제였지만요 이뿐인가요? 해외 버전보다 국내 버전에서 캐시템을 비싸게 판다는 것도 큰 이슈였죠 잘안 팔리는 캐시템에 기능 하나 추가하고 더 비싸게 팔려다가 취소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유저들의 분노가 당장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2017년 11월 해외의 한 유저가 검은사막 클라이언트를 뜯어본 뒤충격적인 정보를 공개합니다 바로 히든 옵션에 대한 정보였죠 히든 옵션이란 말 그대로 아이템 설명창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숨겨진 옵션입니다 개발자들이 숨겨진 걸 알아가는 재미를 위해 넣어둔 건데 이때까지는 아는 유저만 알고 이용하던 옵션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히든 옵션의 존재가 만천하에 드러났죠 유저들의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히든 옵션이 적용된 아이템들을 살펴보니 기존의 장비템을 선택하던 기준을 완전히 바꿔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게다가 히든 옵션이란 게말 그대로 표시가 안 되는 옵션이잖아요? 잠수함 패치가 많았던 검은 사막의 특성상 쥐도 새도 모르게 바뀔 수 있는 옵션이라는 거죠 실패에 실패에 실패에 실패를 거듭해 장비를 강화해놨더니 그 장비템이 아무도 모르게 너프를 당할 수도 있다? 아유. 결국 대규모 시위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단순히 히든 옵션에 대한 불만을 넘어 게임의 방향성에 대한 불만도 담아서 말이죠. 이쯤 되니 개발자님들도 느껴죠. 지금까지처럼 하면 안 되겠네. 이후 퍼라베스는 히든 옵션을 전부 공개하고 기존 콘텐츠들을 차근차근 다듬기 시작합니다. 게임 해 보시고 수정하고 있는 거 맞죠? 라는 말도 나왔어요. 하지만 그 시도만큼은 전체적인 방향성만큼은 높게 평가 받을 수도 있었는데 개발자님들이 이상한 걸 건드려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생활 콘텐츠 개편이었죠 그동안 재밌어서 혹은 폐쇄먹이나 능력치 버프 물약 같은 생필품을 만들기 위해서 생활 콘텐츠를 즐기는 분들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냥 대비 돈벌이도 시원찮은데 단순 반복 노동에 불과한 생활 콘텐츠의 퀄리티 덕에 생활 유저들은 불만이 많았어요 개발자님들이 이걸 고쳐보겠다고 생각한 것도 당연한 일이었죠 그래서 추가된 게 라키아로 특정 지역에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다 보면 발견할 수 있는 희귀 채집물이었죠 원시, 희귀, 숙성 라키아로 등으로 등급이 나뉘어 있으며 채집 시 나름 파고드는 맛이 있는 미니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고급 콘텐츠였어요 그런데 라키아로 그중 원시 라키아로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너무 컸던 게 문제였습니다 다른 콘텐츠가 의미 없어질 정도로요? 그런데 준비물은 라키아로와 함께 슬슬쩍 추가된 강화 가능한 호미뿐이었죠 당연히 사냥터는 텅텅 비기 시작했고 생활 콘텐츠로 만들 수 있는 생필품도 거래소에 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다 라키아로 캐려갔거든요 그러나 이걸 더큰 문제로 만든 요소가 또 있었어요 당시 라키아로 근처에 가서 보면 이렇게 등급이 떴었습니다 그런데 원시 라키아로 그냥 캐면 손해거든요 높은 단계까지 강화된 호미가 있느냐 체집 미니게임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벌수 있는 돈이 엄청 다르거든요 이런 상황을 이용해 일부 유저들이 원시 라키아로 위치를 제보 받기 시작합니다 인맥이나 사회적 입장 등을 활용해서 말이죠 뭐... 있는 시스템 활용하는 거긴 해요 하지만 제보 안 받는 분도 너무 많이 벌었지만 제보 받는 유저는 말도 안 되게 많이 버니 많은 분들이 박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사태는 몇 번의 수정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 진정되지만... 중간에 뭔가 스 슬슬쩍 넘어간 내용이 있었죠 호미 강화는 그저 시작일 뿐이기도 했는데 말이에요 그러나 너무나도 큰 문제가 따로 있었기에 또 슬슬쩍 묻히게 되죠 2018년 4월 강화 한 단계 올리려고 1년씩 노가다 하는 유저가 많네 노가다로 재료 모아서 장비를 확 확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어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주로 캐시옷 분해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으로 확정 강화할 수 있게 하려고 했었지만 그건 취소했으니까요 하지만 펄어베스는 모험 명성이란 것도 추가했죠 이 모험 명성이 뭐냐면 캐릭터의 공격력과 방어력이 올라갈수록 추가 능력치를 주는 시스템입니다 즉, 강화 많이 한 장비 끼면 추가 능력치를 주겠다라는 건데 모바일 게임에서 많이 보던 시스템이죠 공식적인 입장은 반복 노가다가 재밌어지라고 넣었 입니다. 라는 거지만요 그러나 문제는 모험 명성이 기존 검은 사막의 PVP 구도를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기존은 장비템 스펙이 조금 떨어지는 분도 풀로 강화된 장비템을 맞춘 분을 이기는 게 가능했어요 몬스터 사냥할 땐 몰라도 PVP 할 때만큼은 컨트롤의 중요도가 굉장히 큰게이 게임이니까요 그러나 모험 명성 패치 이후엔? 핵과금러한테 데미지도 안 들어가는데 컨트롤이 뭐가 중요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자 최종 장비를 맞춘 핵과금러는 빠르게 늘어갔습니다 모험 명성과 함께 도입된 확정 강화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서 말이죠 돈 대신에 시간을 갈아넣던 분들의 박탈감이 엄청날 수밖에 없었고 많은 하드 유저가 게임을 떠나버렸죠 <웃음> 어쩌면 벌어비스는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라고 봤을 수도 있어요 기존에는 운영 이슈 때문에 유저가 줄더라도 업데이트나 광고를 통해 항상 인기를 회복했었으니까요 게임 메카 기준 10위권 초반의 순위를 꾸준히 유지했었죠 2018년 8월엔 그래픽 리마스터라는 역대급 패치도 예정되어 있었고요 그러나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운영 이슈도 터졌어요 리마스터 패치 이후 검은 사막은 엄청난 보상을 주는 아프아루라는 보스몬스터를 소환할 수 있는 주문서를 신규 유저 접속 보상으로 뿌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저가 이를 악용 신규 계정을 반복적으로 생성하면서 아프아루 소환 주문서를 얻고 소환해서 아이템을 대량으로 얻었죠 이에 운영진은 굉장히 화끈하게 유저들을 처벌하게 됩니다 아푸아루를 잡아서 아이템을 얻은 분들 모두에게서 아이템 값어치만큼의 게임 머니를 회수하겠습니다 돈이 부족하다고요? 그럼 그거 빚으로 달아두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모두예요 모두 예를 들어 뉴비가 아푸아루를 잡아서 천만 원짜리 아이템을 얻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게 가격만 비싸고 쓸모는 없었던 빨간 코의 값어치라면? 뉴비는 이벤트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3만 원의 빚을 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접죠 뭐 카카오가 유저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가 합의를 보는 일도 있었고요 당연히 검은 사막의 하락세는 멈추지 않았고 2018년 12월 결국 개발자님들은 만악의 그원 모험 명성 시스템을 없애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검은 사막이 예전의 인기를 되찾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당시가 막 로스트아크 열풍이 불었던 때라 이런 상황에서 개발자님들은 유저 이탈을 막기 위한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했었죠 바로 유일한 아이템 거래 통로인 거래소 개편 그동안 검은 사막엔 거래소 매크로를 사용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원하는 아이템을 빠르게 찾아 빠르게 클릭할 수 있어야 원하는 아이템을 얻을 확률이 높아지는 게임 구조 덕분이었죠 이에 2019년 1월 거래소 시스템을 크게 갈아엎었는데 당시엔 호불호가 크게 갈렸어요 너무 많이, 너무 급하게 갈아엎으면서 유저들이 큰 불편을 겪었거든요 경제 구조 개편 덕에 강화재료나 캐시템을 거래소에서 구하려면 더큰 돈이 들게 변하기도 했고요 당연히 떠나가는 게이머들을 붙잡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죠 물론 로스트아크의 인기가 떨어지면서 유저가 돌아오긴 했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버어비스에겐 마지막 한 방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카카오를 떠납니다 자체 서비스 할 거예요 이에 유저들은 자체 서비스 한다고? 그럼 뭐가 좀 바뀌려나? 라는 기대감을 가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자체 서비스하고 나서 검은사막에 들어가 보니 오... 캐시템 가격 다 낮췄네 이벤트로 완전 좋은 장비템도 받았어 덕분에 검은사막은 다시 예전의 인기를 회복 새로운 전성기가 시작 될것 같았는데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자 자체 서비스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가버렸죠 퍼어비스가 매크로나 작업장 유저를 방관하는 등 심각한 실수를 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게임 화려한 그래픽으로 같이... 할래? 라며 유저를 유혹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게임이니까요 좋은 사냥터가 부족해서 자리싸움도 치열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유저가 많은 게 마냥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도 미래가 어둡다고 말할 게임은 아닙니다 업데이트는 꾸준히 해주고 있고 최신작 만든다고 검은사막 개발자를 빼가지도 않았다고 하니까요 이건 참 칭찬할 부분이죠 그런데 콘텐츠 추가 속도는 왜 예전보다 느리죠? 그, 그거는 버거 수정에 더 신경을 쓰고 있어서 자기야자기야 밸런스 패치의 기준이 뭐예요? 지금 키우는 캐릭터 안 좋으면 그냥 새로 키우라는 건가요? 음... 강화 무기에 착용 가능 직업을 반경해주는 캐시템이 있었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오. 어... <웃음> 그러니 어쨌든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게임이 앞으로는 무난하게 꾸준히 인기를 유지할 수 있을지 말이죠 지금까지 펭귄몬스터였습니다 그럼 펭빠잉